아까 예불하셨죠 예 그러면 예불하는 중간에 보현보살 나왔죠 예 그다음에 문수보살 나왔지 순서가 이랬죠 지금 예 그다음에 관세 관관음보살 나오고 그다음에 지장보살 나왔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네 분이 나왔잖아요, 일단.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니, 사대 보살은 아는데, 저도. 누구냐? 어디, 저, 인도에, 인도에 이런 분이 계셨나요? 여기 저 관세음보살 그저이 정관할 때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예? 네. 맨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는데 그분은 아실 거 아니야 그분은 예?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했으면 우리 말로 뭐 어느 집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하듯이, 예? 그 밖에도 어때나? 이제 아발로키테스 말라인데문수보사 만주스리고, 이런 분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인도에 있었느냐, 이말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있었다고. 또 다른 분? 없었다고. 지금 어느 기록을 봐도, 어느 기록을 봐도 이분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인도에 실존했다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수보살이 나타난 경전이 대승 경전 중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에 지장보살이 나타난 경전이 제일 후기의 경전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 분이 다 나타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를 쭉 보면 요 문수보살이 제일 처음 등장할 때 다른, 다른 보살은 경전에 나오질 않아요. 그보현모살 나오고, 뭐, 이제 관세모살 나오고, 지장모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경전의 흐름에 따라서 문수모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승경전이라는 거는 한 부류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인도에 종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류에서 목적만 대승을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술 방법도 틀리고, 예? 서술 방법도. 또, 어떤 것을 중점을 하느냐 하는 것도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대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만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인도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와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서쪽을 좋아 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서쪽을 좋아 안 해요, 서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식 있죠, 인도식. 인도식, 그, 저, 이 건축물에 들어가시면은 동쪽으로 입구가 난건 사원이고요. 동쪽으로 입구가 난건 사원이고 서쪽으로 입구가 난건 무덤이거든요. 그건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까지만 개방하고 말겠다는 그 이제 앙코로밭도 있죠. 우리나라에 전부 앙코로 없다 사원사원 하는데 왔드라는 말이 사원이란 뜻이거든. 근데 왔드라는 말은 태국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앙코로 왔가 앙코로 세워졌을 적에는 그게 무덤의 기능으로 세워진 거거든. 후에 사원화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는 입구가 서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는 꼭 나침판 들고 다니십시오. 어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절만하고, 복, 복,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웃음> 그런데, 이제, 이제, 서방 종토, 뭐, 이렇게 극락세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서쪽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 아니겠느냐, 그죠? 그럼 동방에 이제 묘의세계가 나오거든요. 아촉불이 계신 묘의세계 그러면 이제 그이 반야경 계통에 여기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도행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행반야경. 아직은 반야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행반야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반주삼매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주. 삼매경. 그러면 이 반주 삼매경에는 서방 서방에 서방에 극락세계가 나와요. 예? 극락세계가 나온다면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가 나오는데 도행 반여경에는 동방에 동방에 묘희세계가 나온다. 아촉불이 계신. 그럼 이쪽은 반야경 계통이고 이쪽은 삼매경 계통이거든요. 다 초기 경전입니다. 다 초기 경전. 그러면은, 이쪽, 이쪽 계통을 결집해 가신 분들하고요, 네? 이쪽 계통을 결집해 가신 분들이 부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웃음> 같은 대승이지만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야경 계통으로 갔고, 한쪽에서는 산맥의 계통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타방 정토도 여기는 동방, 여기는 서방이 나오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그러면 여기는 이쪽 이쪽계 통을 만들어 가신 분들하고요. 이쪽계 통을 만들어 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큰 경전마다 이제 반야경계통이 있고 화엄경계통이 있고 뭐 법화경계통이 이게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다 오랜 세월 걸쳐서. 그러다 그 많은 대승 경전을 결집을 해 냈을 때 부처님의 경지 올라간 분이 과연 몇 분이었겠느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다면 이 경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시대도 수백 년 아니에요. 수백 년동안에 대를 이어서 이런 분들이 나왔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경전에는 그런 분들 이름이 하나가 안 나오죠. 경전에는 이런 분들 이름만 나온다 그렇다면 이 경전을 직접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 이런 모르죠.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경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그분들이 부처님이 경지에 있었다고 해서 나도 볼, 너도 볼막 이렇게 불을 하면은 불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 동네도 불, 저 동네도 불, 뭐, 무슨 불, 무슨 불막 나오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경지는요, 경지는, 경지는 불의 경지에 올라갔더라도, 예? 올라갔더라도, 불로서 나타나지를 않고, 다시 내려와서 보살로 나타난다. 예? 그럼 보살로 나타날 때는 뭘 띠고 나타나느냐, 뭘 띠고, 부처님의 어느 속성을 하나를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를 띠고 나타나든 지혜를 띠고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엄청나게. 그럼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를 띠고 나타난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집약이 돼가지고 경전상에 나타날 때는 문수로 나타나 또 부처님과 함께 행을 하고 실지 행을 하고 많은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경전에 집약돼서 보여. 또 자비를 띠고 나타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집약되다 보면은 관관세음보살. 막 끝까지 중생 건지겠다. 그 원이 원으로 나타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경전상에 지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수많은 불의 경지에 올라간 보살들의 집약체가 집약체가 경전상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대승경전에서 이, 이건 이제이 이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승경전에서 반야경만 해도요. 예? 반야경만 해도 이 반야경을 썰낼 정도면은 그렇죠? 초기니까. 대승경전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 뭐, 무엇, 뭐, 무엇 뭐 할거 없이 제일 필요한 게 바른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부파불교를 하는 분들이 에? 진짜 바른 지혜를 가졌으면 그런 양상이 안 남았을 거아니냐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딘가가 지혜가 모자라니까 파보를 짓고, 예? 부팔 만들어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럼, 바른 지혜의 자리에 탁 올라가면 옳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저쪽에서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른 지혜의 자리에서는 다올라야 되는데, 바른 지에 올라가지를 못했으니까 어떡합니까? 틀렸다, 옳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저 부파불교에서 그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 부파를 대표하는 부파가 설일체유부라고요. 설일체유부. 예? 네? 그럼 이거 글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건 부파란 얘기고. 모든 걸 유로 선한다 고 말이죠. 실유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저 설일체유부가요 이런 실유 사상 이상한 사상을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원체 강했거든요. 네? 세력이 그러면은 제일 세력이 강한 설일체유부의 유사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불교는 유사상이 아니잖아요. 실유사상이 아니죠. 공사상 아니야, 공사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바른, 바른 지혜를 표방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공이야, 공. 예? 공을 살릴 줄 모르는데 무슨 지혜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반야경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반야 지혜. 반야 지혜를 표방하는데, 그 반야 지혜를 표방하는데, 뭐가 제일 앞장을 쓰게 되느냐 하면, 공이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야공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예? 반야공. 반야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반야경에서는 반야공이라는 말까지 나옵다 그 흐름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승만 가지고 막한1년 허게되면 제가 천천히 해드릴 수가 있는데 <웃음>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좀 흐름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또 인연이 닿면은 이제 그저뭐 보살 이 보살 사상만 해도 상당히 크게 많아요. 우리가 이 근데 여러분들 저 이 공부, 불교 공부하러 여기 오셨죠? 예? 그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러 여기 오실 때서부터 고뇌는 싹이 트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안 배울 때가 제일 편해. 등 하나 걸고 주소 성명 딱 써놓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우리 집 괜찮다. 예? 이때가 참 편할 때예요 저기 어디 가서 미꾸라지 한두 마리 놔주고 야너 우리 집 알지 너어 내가 야막 어디 어디 살아 어 이때가 좋을 때야 자라 자라 등에다 이름 써주고 너 혹시 가다 막 뭐, 여유주 같은 거 하나 있거든 물고 우리 집으로 안나너내주소 너 알지 이때가 좋을 때 근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뇌가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 됨비기 시작을 해. 마가. 마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 마음에서 나온 건 나도 알죠? <웃음> 그러면 그전엔 마가 없었냐, 이거요 그전엔.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엔 마가 없었느냐.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나오다 지금 나오느냐, 이 말이지. 옛날에는 자기가 마였거든. 나올 리가 없지. 왜? 졸리면 자면 되잖아. 성질내면 붙으면 되고. 그죠? 렇 그러니까 지가 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 나올 리가 없어. 졸리면 자버렸는데 뭐. 그런데 공부 를훈련니 어떻게 돼요? 졸려도 못 자잖아, 이제. 그러니까 졸린 게 마가 되는 거야, 이제. 전에는 마가 안 됐는데. 그죠? 렇 전에는 성질 나면 내버리면 됐잖아. 근데 성질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질은 나오지. 내지 말아야지. 전에는 냈으니까 막 아니었는데. 이제 성질을 안 내야 되니까 성질 내는 게막아 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난 거 이게. 뭐, 뭐, 어디 새삼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괴롭다니까. 엄청나게 괴로워요. 예, 진짜 괴롭다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 괴로운 거 많이 알면서, 뭐 알아, 지금 강의를 한다고, 지금 교재까지 나눠드리고, 이, 이, 이 이러느냐. 그럼 여러분 뭐, 저, 이 괴로운 거 좋아서 제가 나눠드린 건 아니거든. 예? 그런데, 뭐든지 말해요. 뭐든지 자유, 자재롭게 되려면은요. 자제롭게 되는 과정에서는 힘이 들게 마련하네요. 그렇죠?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자제롭게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 이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의 차원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괴로움의 차원은 괴로운 거는 같다고 럴지 몰라도 차원이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세상 사는데 살살 재미가 붙잖아. 저는 지금 미천 그거밖에 없다니까. 재밌잖아요. 세, 세, 세상 보통 안 재밌을 게뭐 있어도. 아, 뭐 좋다고만 매일 펄펄 뛰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세상 비관적으로 살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놓으면요. 이 인연이 이게 쉽게 안 끝나요. 참 끈질기다고 이거. 어디가, 어떻게 만날지 몰라. 금년에, 금생에 안 되면 내 생에 만날지도 몰라. 아니면 그 후생 가서. 이 인연이 힘. 그리고 저 제가, 이저 뭐야.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가까운 분들은요. 고, 고생이 더 심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 제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저만 아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금생에 말이야, 예? 금생에 이게, 제가 이저 불교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는데, 이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울 때도 많거든. 현실적으로 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걸어왔는데 이걸 내가 걸어왔느냐 또왜 앞으로 갈 거냐 이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제가 뭐 숙명통을 한건 아니지만 은 예? 과거 내 전생에 뭘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전생에 전생에도 불교 공부는 좀한것 같아요 제가 예? 예. 한것 같은데 이 못된 짓을 좀한 거라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크게 남아있는 게 통도사죠 막 네. 저런 절한선 서너 에는 팔아먹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저 혼자 저걸 절대 못 팔아먹거든 저큰 거를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거들었을 거란 말이야 파는데 어, 잘 아시네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가까우신 분들은 그때 기와장 하나라도 들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거든 그그 인연으로 그래서 이 제가 제 저업을 언제 받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야, 교도소도 가서 해주고요. 다, 그, 그, 저, 거기가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내가 뭐 이렇게 빵이라도 사줘가면서 해야지. 학생들도 지금까지, 가서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 이제. 예? 그래도 여기선 좀 줘요, 여기서는. 어, 여기 가의 끝나면 우리 학장님이 좀 줘. 근데, 그냥 많이 가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하고 인연 있는 닿는 분들이 말이야 닿는 분들이 어딘가 불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딘가 한 곳에서 한곳다 하는 건 아니고 어딘가 불사를 해서 저하고 인연 닿는 분들이 전생에 팔아먹은 것만큼 예?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흩어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불사가 다 되고 나면은 저도 아마 이제 조금 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여러분도 어뭐 부정을 하셔도 할수 없고 긍정을 하셔도 할수 없는데 다천생에 기와장 하나라도 다 들고 나가신 분 같으니까. 예? 네? 예, 네, 같은 같은 <웃음> 입장에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더 이렇게 열심히 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빚이 있어서.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저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갔죠. 그, 이제, 이 책으로 가십시다. 이게 몇장안 되거든? 몇장안 돼서 제가 그냥 한 번씩 읽어가면서, 예? 읽어가면서 설명, 오늘 처음 보신 거죠? 네. 예. 대승 경전 중에서 가장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반야경이다. 그것은 이에 나오는 법수나 법상의 대부분이 이게 법수라는 건, 뭐, 이제 삼법이니, 뭐, 세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승의 논부에 나오는 것으로서 다른 대승 경전에는 없고, 그러니까 후기 대승 경전은 없다, 이거죠. 또한 공의 원리로서 소승, 특히 유부에, 아까 말씀드렸죠. 설일체 유부, 유부에 유사상을 논파하고 있는 등 교리적으로 보아서나 중국에서 가장 초기에 번역된 것이 반야계통의 경전 중 도행경 172년 번역이죠. 도행반야경 179년. 아까 도행반야경 써드렸잖아. 이게 중국에서 170년도에 번역이 됐다고 그러면은요. 인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라고. 그렇죠. 인도에서 어디서? 결집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도에서 떠 돌다가 중국까지 건너와서 번역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게 벌써 한 1, 20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일, 일찍 됐다는 것을 하는 등 역경사로 보아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대승경전 번역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반야경이 제일 이르다는 얘기예요. 반야경이란 곧 반야바라밀다를 주제로 한 여러 경전의 총칭으로 이는 260자의 반야신경으로부터 아까 독성하셨죠? 무려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바라밀다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일찍 나타난 대승경전인 반야경도 모두 일시에 성립된 것은 아니며 대략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걸쳐 점차로 성립되었다고 놓은 것이 통례인데 그중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은 대반야 제 5분에 들어 있는 보모문 범어문, 보모문을 인데 8천성 반야가 아닐까 한다 이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제 불교도요, 불교 연구는 국제적입니다. 무슨 뭐 혼자 연구 다 하고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저도 지금 저뭐 혹시 뭐 지, 집에 오실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저도 거의 다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외서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죠 그 교재 이제 대학 교재 있잖아요 그거 하고뭐 논문집 몇 권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외서를 안 보고는 저도 불교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서가 제가 이제 외국어 실력이 우리나라의 글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